비밀의 미술관, 사랑과 전쟁, 르네상스 편 2. E. 서기 5세기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서양은 약 1천 년에 가까운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문화는 물론이고 그 일상 생활까지 모든 부분에서 역사적 증거가 불확실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서민들은 서민들의 그 생활은 석기 시대나 다름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 스페인과 네덜란드 일부 지역 그리고 유럽 동부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럽과는 좀 다른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약 14세기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로 어, 유로, 유럽은 부활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어, 이때부터 수많은 작품들이 떠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밝혀진 화가들의 사생활 은 사실 지금의 드라마 대본보다 더 재미있고 또 상상 그 이상으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한 유부녀가 시대를 대표할 정도로 유명한 조각가와 바람이 났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조각가의 동생과도 또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어, 이로, 이로, 이로 인해서 메타작과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으며 거기에는 교황까지 개입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르네상스와 그리고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탈리아의 천재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잔 노렌조 베르니니의 이야기입니다. 어, 다른 시대의 사람인데도 미켈란젤로와 비교될 정도로 위대한 예술가로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에 로마는 그냥 베르니니가 다 지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건축물과 조각을 남긴 그런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어, 잔 노렌조 베르니니는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그림을 너무 잘 그렸고요. 그 이야기는 어, 이탈리아 전역으로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음, 잘 로렌조 베르니니가 8살에 이미 로마 바티칸에 그 초대를 받아 교황 바울 5세 앞에서 어,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그려 그, 음, 교황청의 모든 사람들 깜짝 놀랄 할 정도로 훌륭한 작품을 선보였고요. 그 이후 청소년기에 와서 거처를 그 로마로 옮겨서 교황의 막대한 지원 아래 어, 개인과외로 조각 수업을 받았습니다. 어, 여기서 한 가지 더팁 하나 드리면 은왜 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린 우리 그, 그잔 로렌조 베르니니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조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 동시대에 너무너무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어, 카라바조 카라바조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너무너무 유명했고 그리고 어, 카라바조의 작품을 못 구해서 난리 났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베르니니 역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조각에 너무너무 뛰어난 그 어, 실력을 보여줬고 청소년기에 그가 만든 어, 16살 때였습니다. 그가 만든 그성 로렌조의 화형 장면을 어, 이탈리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잔 로렌조 베르니니가 최고 미켈란젤로를 이은 어쩌면 미켈란젤로를 넘는 그런 실력의 조각가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잔 로렌조 베르니니도 어, 자라서 어, 조각가로 성장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보통 측근들도 같이 사라지는데요, 그와 달리 그잔 로렌조 베르니니는 다음 교황인 우르바노 8세에게더큰 촉망을 받으며 어, 젊어서부터 대형 프로젝트 작업을 했고 어, 당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 베르니니의 인기는 아주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 어느 정도였냐면 베르니니는 길거리만 다녀도 모든 로마의 젊은 여자들이 다 나와서 베르니니를 한번 보고 싶어서 난리가 났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 앉아 있는 길거리에 쉬고 있는 노숙자마저도 베르니니와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돈을 줬다는 그런 기록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어, 그런데 젊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꼭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사고를 치지 않나요? 어, 장오렌조 베르니니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어, 그가 치는 사고는 교황이 너무너무 아끼는 조각가였기 때문에 그 교황의 안, 그 보호 안에 있었던 베르니니에게 뭐라 할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잔 로렌즈 베르니는 그렇게 마흔이 다 되도록 혼자 싱글 라이프를 즐겼었습니다 아, 그러던 어느 날 베르니에게도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코스탄자 코스탄자라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코스탄자는 유부녀였습니다 그것도 아, 자신의 조수였던 마트토 로나렐리의 아내였습니다 아, 그 공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둘의 연애를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지만 이정도는 잔 로렌조 베르니에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 당연히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교황이 직접 보호해주는데 세상이 무서울 게 어디 있겠어요 아, 그래서 이두 사람은 주변의 그 시선에도 신경쓰지 않고 편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그 마테오 보나렐리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하지만 잔 로렌조 베르니니 공방에서 그에게 그와 함께 같이 작업 작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밥줄은 절대 끊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바로 다, 그 불륜녀 코스탄자였는데요. 이 코스탄자는 그냥 유부녀가 바람 피는 그 이상인 바로 세 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필리 면그 다른 그 불륜 남이 장노렌조 베르니니의 동생. 친동생 루이지 베르니니였습니다 어, 루이지 베르니니 역시 조각가였고 요 시인이었습니다 베르니니 굉장히 잘생겼고요 루이지 베르니니 역시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또 소문이 돌았었는데 어, 베르니니 가족의 누군가가 그 코스탄자와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었습니다 그래서 베르니, 잔 로렌조 베르니니도 어, 그 소문을 듣고 그게 누구인가 궁금한 나머지 어, 덫을 났었는데 그때 어, 커스탄자가 자신의 친동생 루이지 베르니니와 어, 그 커스탄자의 집에서 나오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만 화가 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엉둥이로 동생 루이지 갈비뼈를 두들겨서 갈비뼈 몇 개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아, 그것도 모자라서 온 로마 시내를 아, 쫓아다니면서 스파이프를 들고 동생 루이지 베르니니를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겠다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완전히 아, 로마 시내가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진짜 완전히 미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형을 본 루이지는 아, 맞아가면서 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짠로렌즈 어, 베르니니는 동생한테만 복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의 하인을 시켜서 어, 코스탄자의 집으로 보냈고요. 어, 그 하인은 코스탄자의 얼굴을 칼로 난도질을 했습니다. 어, 이 사건은 어, 로마의 시내,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요. 어, 그리고 교황의 귀까지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황은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됐는데요. 아 물론 교황도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너무나도 무척이나 아끼는 그리고 로마 건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잔로렌조 베르니니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머리를 굴렸고 결국 잘 해결을 했습니다. 아 잔로렌조 베르니니는 결국 어, 재판에 올랐는데요. 어, 거기서 베르니니는 어,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코스탄자 같이 됐던 코스탄자는 간통죄로 감옥행이 됐고요. 코스탄자의 얼굴에 상처를 낸 난부질한 장로렌즈 베르니의 하인 역시 살인미수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어, 동생 루이지 베르니니는 음, 도망을 갔고 그리고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웃음> 어떻게 할수 없다는 판결이 났고요. 하지만 어, 교황의 그 부대가 의지를 몰래 쫓아가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뭐까지는 자세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 우리 잔 로렌조 베르니니는 어, 사실 삼천스쿠디라는 어, 일반 대학 교수의 약 3년 연봉에 달하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르렌즈 베르니니는 엄청난 갓부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렇게큰 벌금은 아니었는데요. 여기서 교황은 더큰 중형을 내렸습니다. 아, 교황은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작업에 몰두하는 뜻으로 엄청나게 중형인 당시 로마에서 제일 예뻤다는 22살의 처녀 카테리나 타치오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 결국 장르렌즈 베르니니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형량을 받아들였고 어, 결혼을 해서 8 0년 넘게 자신 살이 넘게 자식 열1 명이나 나오며 잘 살았습니다. 어, 그리고 교황의 사랑 아래서 4 0년더 일하면서 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 많은 분수와 그리고 어, 성 베드로 대성당 그 앞에 있는 성 베드로 대 광장까지 당대 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걸작이라고 불리는 건축물과 수많은 조각상들을 남겼습니다. 7차시 카라바조를 죽인 술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